브랜디, 페퍼, 하이 원반? 아 원반도 있다니까 거기 안에? 공도 있어 키위세도 있고 어. 장난감 당연히 있지 거기 뭐 당연히 뭐 없겠어 그러면 거기? 산책 갈 때? 그 수영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 거기 안에서 그 수영하고 엄마 차에서키위세를 삐삐 하고서 하면 될 텐데? 삐꼬삐꼬랑? 어? 어. 아니. <웃음> 장난감 삐삐 꽂고 있잖아, 그 안에. 삐삐꼬꼬랑 엄마 차 하우스 탄다고 했잖아, 내가. <웃음> 어. 아, 왜? 몇 번을 말해, 계속 말해야 돼, 지금? 엄마 차 하우스에 삐삐 꽂고 있고, 그공 안에 하이가 그 좋아하는 수영장, 수영하고, 꼬고 하는 거 있고 어어 꼭좀하이좀 갖다줘 그거 하이 수영하게 어 수영할 수도 있고 거기가 수영장 안에서 띠띠하면서 그 공도 있단 말이야 거기 띠띠 그 공도 있고 슬리퍼도 있어 거기 안에 슬리퍼도 갖고 오고 지금 밥 먹을 때 됐기 때문에 지금 밥 먹을 때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서둘러야 될 거야 지금 얘네들 지금 밥그릇에다가 밥그릇에다가 어 공도 줘야되고 지금 맛있는 것도 줘야되는데 그 고구마도 있고 거기 호박도 있고 그 양배추도 있어 어 오메가도 있고 어 서둘러 지금 얘네들 지금 배고프다고 나한테 계속 서둘러 오메가랑 그 간식 맛있는거 달라고 하거든 지금 그 맛있는거 그거 있어 거기에 애들 배고파 밥, 밥 줘야될 것 같거든 어 <웃음> 저기 슬리퍼 가면 브랜디가 갖고 있을걸? 아니 지금 밥그릇에다가 브랜디가 그 산책도 가야되는데 엄마 차우스랑어 그쪽 가면 있어 운동장도 있잖아 거기 운동장에 브랜디 키위랑 수영하러 가고 그 산책도 해야되는데 띠띠하러 가야되고 밥그릇 어 엄마한테 가서요 아 페퍼가 찾는게 있거든요 그키위처럼 만드기가 있어요 거기 가면요 엄마차하우스 가서 엄마한테 산책도 해야되거든요 페퍼 지금요? 어.. 간식도 있어야되고요 지금 맛있는것도 있어야돼요 지금 어그 간식이랑 페퍼가 키위새 좋아하잖아요 키위새도 있고요 거기 거기 키위새도 못가져오세요 알아서 키위새랑 장난감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가면은 거기 엄마차하우스에 엄마차하우스에 거기 가면 들어서요그 하우스 들어가면 있어요 배고프시면 지금 페퍼가 급하다고 하거든요? 밥그릇에 <웃음> 아 밥그릇은 지금 제가 어딨는지 정확히 모르고 엄마 차우스좀 가보시면요 삐삐랑 꽂고 있어요 밥그릇을 빨리 지금 이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밥은 지금 애들 주면 배고픈 애들 지금 밥 주면 되는 걸까요아밥 주면 돼요 지금? 엄마 차우스는요? 아 그래. 아니 브랜드 아니야 그걸로 가게요브랜드에 드셨잖아요